아버지 뗄감 좀 가지고 <웃음> 와요 아유 아버지 오셨어요 뗄감 <웃음> <웃음> 아, 가져왔다 아. 시작한다 예예 <웃음> 윤나와라 예. 아유 개 <웃음> 나왔네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뭐가 나와야 돼 아이고 뭐가 윤놀이 뭐, 뭐 하잖아요 아니 뭐해 이 뗄감 빨리 불을 붙여아그래야겠 <웃음> 아버지 근데 이거 뗄감 이걸로 하면 불안 붙어요 아 그러면 낙엽을 사용해봐 그럼 불이 잘 붙어요 아 낙엽 가라버려! 애비다. 너 만나고 고금한가다한겨도안 봐요. 가! 가, 가 가라버려! 글씨이부족할때 그래도 가. <웃음> 가. 야, 뭐, 가. 가. 완전. 가 완전. 뭐하려와인나 이상하게 정성한데. 정성으로 들어오냐? 정서리야, 제발 긴장 좀. 어자저기 <웃음> 그냥. 자 <웃음>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마를 팔아야지 그래야겠네. 고구마 사세요. 고구마 사세요. 고구마. 어? 바이바이바이바이. 이거 도전 상이름 안돼 이거 안돼 안돼. 다들 우리 보자. 아이,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일단요 뭐, 아, 뭘 죄송해요 아, 자장사면안 돼요, 안 돼요. 아이, 아이, 고구마 하나 벗고 있어요 뭘 고구마 안먹어고 얘기해요 아이고 얘기해요 저거. 아이 사람 아이 더럽게 아, 이런 걸 붙여놓으면 어떡해 먹여주다가붙여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붙이시면 되죠 <웃음> 어차피 전 드러운 자식이니까 아때 보여드릴까요 <웃음> 제인년 두고 씻습니다 아이고 <웃음> 떼놈이구만 완전, 음, 떼놈이구만. 완전 음, 떼놈이구만 뭘 떼놈이 있안 돼요 압수해 한번 아니 한번 봐야요 압수해 압수라고 잠깐만요 왜 고구마 사시게? 예 고구마 한봉 주세요 예. 얼마에 고구마 그한봉 뒤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삼고구 삼천 원삼 고구마 천원삼싸원마천가 삼천 원 삼천 원천원 삼천 원마천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원 삼천 천원 삼천 원삼원원원원 싸다! 싸다! 싸다! 하나씩 상하나씩. 하나 드셔봐, 드셔봐. 맛있을 아 거요. 맛있을 거야? 맛있어? 응, 때. 맛있는데. 괜찮지? 어떻게 굽는 거예요? 이거 떼감이 중요해요. 떼감이.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떼감으로. 이런 거고요. 이런 거로. 독바로 들어! 하나, 둘, 하나, 둘. 니들은 재랑수는 6848 동네 주민이다. 니들의 임무은 김정일에게 고구마를 먹여서 고구마 반구를 끼게 하는 것이다. 잘할 수 있겠나? 할수 있을지. 중요한 포인트는 관략근이관략의냄새만좀 크게 그 다른 게 나올 수뭐 거야. 뭐야 지금? 이상의 방구 냄새 맡고 싶네. 아, 이 진짜 아저씨 빨리 고구마 하나 팔아요. 아, 그렇시다 그러면은 어떤 고구마 드실까? 이런 거 물고구마 있고 방고구마 아, 있고 그런데 여기 좋겠네요. 이런 거 이런 아, 아, 거. 아, 이거 익는데 얼마나 걸려요? 일 분이면 끝납니다. 들어가도 안돼. 얼마나 뜨거워? 이런 짓들 마세요. 에이. 이름은 고구마가. 화장통 같네.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웃음> <웃음> 아유, 궁금하다, 안있네안 네. 되겠다. 가스배달 네. 가스 배달 시켜. 그래 가스 배달. 아이고 아이고. 어,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가스 배달 전문가. 돈스입니다아우아나추어시켜는데요손좀 녹이고 하면 안 될까요? 아, 먼저 녹이고. 먼 녹이고. 녹여 먼저 녹이고. 네. 에이, 에이, 에이, 군발 바다 개발 받아, 개발 받아, 소발 바아소바 받아, 개미 엄바아 개미 받아, 군발 바아 군발 받아, 받다, 후다다, 후다다다. 아, 게이 아, 사람. 아, 제가 발바닥이 좀 약합니다. 아, 네, 설치니까. 아, 예. 아, <P2> 네. 네. 설치 해줘.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네. 원석 네. 네. 뽑아야 되거든요. 설치. 빨리 해야지. 아이고. 저 파이겠다. 마도구고마도구고마뭐 하는 거야? 목말라, 콜라도 주시야. 콜라내해먹고 이상하게 콜라 먹고 싶네. 미한하네 뭐야? <웃음> <웃음> 따라 하는데.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하자 그럼 제가 그런 김에. 가수아 네. 제대로 해드릴게요. 어깨 좀 올려주세요. 아래요요 그래요? 그래요? 그요 가스통 들어. 어, 더 준다. 아, 아, 아, 아, 조심히 조심 조심 들어, 조심히 들어, 조심히 들어. 똑바로 어, 조심 들어! 미드의 문은 조금 넘어가서 김정일의 고구마 방귀를 여기다 가득 담아오는것이다 김치 방귀, 오렌지 방귀를 받아오지 마라. 잠깐! 이병력 꿈에서 받은 것 같아.